미하우 워시 오이엔티비 오요미니마 1차로 딤섬집에 갔기 때문에 이런 BGM을 깔아봤어요 여기는 트라이베카에 있는 딤섬집 굉장히 맛있어요 음! 약간 맛있네 약간 짠해 한국인은 김두더 섬두더 김두더 섬김투더섬투더김투더섬 김섬 김섬 김투더 섬으로 배를 채우고 난 뒤에 바로 느낌 있는 브루클린으로 떠났습니다. 약간 생일이니까 느낌 있어야죠. 김우현 생일인데 처음으로 간 곳은 TBA라는 하우스 클럽입니다. 분위기는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느낌이고요. 딥하우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은 꼭 와보세요. 느낌 오죠, 오죠. 근데 약간 생일이어서 텐션 업 하고 싶어서 잠깐 있다가 다른 클럽으로 떠났어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목도리를 선물해줬다 개웃겨 그러고 나서 맥주 마시려고 하는데 거품 보이시죠? 거품 맥주 하우스는 춤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킴폭이라는 제가 브루클린에서 제일 애정하는 클럽으로 갑니다 제가 브루클린 클럽 갈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NYC ID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유학생분들이시라면 패스포트 웬만하면 챙겨가시는게 안전합니다 아니 아까 파 패치 잘못 갈려가지고 지금 카운트춤이 나와 자꾸 그런거 같아